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에, 전 시간에 그 기본만 그 1t, 2t, 3t, 4t 뭐 왔다 갔다, 그, 고거만 계속 하다가 세세마까지만 가서 딱 보면은 그때서부터는 세일즈 마스터가 보인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기본만 에, Q에서 Q가 1t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t가 돼서 6만원 받는 거, 12만원 받는 거, 그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기본에 충실하게 그렇게 가다 보면은 제품 수가 520가지가 넘고, 그리고 다음 제품 자체가 어느 거 하나 손색없는 절대품질의 절대 가격입니다. 가격. 아무리 제품이 좋아도 가격이 비싸면은 아메이처럼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만 저희는 그렇지 가 않잖아. 3배씩이나 더 싸면서도 제품은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못하는 것도 기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뭐 기적이라는 얘기를 자주 쓰지만은 그러니까 못 되는 것도 기적입니다. 근데 왜 여태까지 쉽게 설정해놨고 누구나 이렇게 기본에 입각해서 그것만 반복하면 성공을 하는데 그런데 왜 못했느냐 말도 안 되는 그 직급 도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문화가 12년 동안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뭐 원인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는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원인이 규명이 안 됐을 때가 문제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아주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전그 12년을 갖다가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저도 하면서 저런 못된 인간들 을남 사기나 쳐가지고, 저, 저게 사기지, 뭐, 집단, 그것도 집단 사기지. 그냥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진짜 잘못 배워도 한참 잘못 배우고 저렇게 배우려면 배우지 않는 게 난, 난 사람들이 뭘 저렇게 그냥 아주 집단으로도 그냥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그냥 그렇게 간다. 전 그걸 계속 목도하면서 보고, 또, 나름대로 비판하고, 뭐, 비비, 비비 지자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사회에서더잘 나갔어요. 쉽게 얘기하면. 뭐, 학교 다닐 때도 공부도 엄청나게 잘했었고, 근데 제가 왜그 사람들한테 그걸 받아야 돼? 이게 수평 조직이고, 대한민주, 민주국가인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때서부터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직급도전문화. 그러니까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원인만, 어, 제공한 그 원인만 없애버리고 그것만 해결을 해버리면은 누구나 다 처음 설정해놓은 대로 진짜로 아주 쉽게 아주 웃으면서 너무나도 갈수 있는 거를 갖다가 아 이렇게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애터미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북 리뉴얼 안내 2020년 초판통권 5천권 분권 2000세트 완판 줌미팅 시대의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석세스 시스템 가이드 2세 출간 64년간 공개된 적이 없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비밀이 완전 오픈된다. 상세 가격 문의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제 이 책에 24쪽이 이제 피시고 보셔야 돼요. 지금 어디에서 이렇게 가고 있는 거나 알고 있어야 되니까 24쪽 얘기를 합니다. 댓글에도 그렇고 여러분께서 물어봤는데 그 4M이라고 쓴게 뭐냐? 그리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차피 세세마의그 배경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22쪽하고 24쪽은 2022년 그러니까 올해 4월 15일까지 여태까지 야, 저기 2011년 2011년에 네트워크로 애터미가 방판에서 네트워크로 완전히 체제를 바꾸면서 그러면서 지금부터 12년간 이렇게 왔는데 그랬는데 어, 그동안에 없었던 그쎄세만 하는 게 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있어야, 어떻게 보면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에도 회사가 뭐 아메이커를 이렇게 따왔든 아니면 또 연구해서 이렇게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인데래도 그 제도를 변경시키고 원인을 분석해서 그런 우리 민간문화. 저 여기 임페리아라고 저하고 동동자격입니다. 그 사람이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도 없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누가 누구를 갖다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이건 수평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수평조직끼리는 어, 얼마든지 비비불이라고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이 얘기한 거고, 그,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시대의 또라이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거를 갖다가 나름대로 뭔가 그거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따위로 얘기하는 거, 그거일 뿐이지. 그런 거에 대해서 콧방기도 안 꼈거든요. 저는, 제, 제가 그 원인, 붐, 너네들의 문제를 갖다가 무슨 그걸 비비불로 막아놓고 나서 뭘 이렇게, 이렇게 개방된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러니까 그걸 갖다 저는 얘기하는 건데, 제가 뭐라고 무슨 제도를 변혁시키고 제도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저는 그 많은 사람들 주주의 한 사람일 뿐이지. 그런데 회사에서 제도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물량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새세마를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제도를 갖다가 만든 거니까 회사에서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결단이에요. 이게 돈이 안 주던 주는 거 갖다가 돈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지불해야 되니까 얼마나 그, 그거 하겠습니까? 아주 굉장한 결심이고 그걸 갖다 해줬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받아서 그 소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 제도가 정말 들을 안 들으니까 회장님이 그렇게 놓쳐 배팅하지 말아라.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러 그냥 막, 그냥 초창기에는 대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뒤 숨어서 지금까지도 직급도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여기저기. 안 하는 데가 없어요. 지금 세세마가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 그거는 가다 보면 되는 거야. 뭐 그러고 그냥 뭐 지금도, 지금도 직급도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거죠. 남을. 사기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제대로 기본만 1t, 2t, 3t, 그것만 해서 하면, 그것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되나 안 되나, 내게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라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 사람들이 그 24쪽에 4m를 갖다가 무슨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에, 그, 그게 뭡니까? 그렇게 얘기해서. 그냥 4m입니다. 4m. 그러니까, 자, 제가 1m 키가 1m 8 4예요 근데 보통 자기가 그냥 제자리 걸음 뛰기는 자기 키만큼은 뛴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원 저기서부터 달려와서 멀리 뛰기라고 그러죠 호흡 스텝 점프 해가지고 그냥 쭉 이렇게 날아가는 거는 뭐 올림픽 여자 선수들도 6터를 날아가고 그러는데 우리 일반 범인들은 그냥 일반 사람들은 자기 키의 2배 정도는 호흡 스텝 점프 멀리 달려와가지고 저기서 달려와서 이렇게 탄력을 이용해서 뛰는 거는 자기 키의 2배 정도는 뛴다고 그래요 그럼 그러니까 뭐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는, 그냥 멀리뛰기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1m84니까 1m30, 뭐, 3m60 이 정도는, 홉, 스텝, 점프, 그러고 뛰면은 저도 한 3m50, 60 이렇게 날라가거든요 지금 현재 나이가 먹어서 그건 못하겠지만은, 뭐, 그래도 3 m 는날라갈 거예요. 왜냐면, 콤파스가 길니까 탄력을, 탄력도 있고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4m라는 그, 그거를 갖다가, 설정을 해보자는 얘기죠. 강,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 이, 이, 가장 이해하기 빠르게 하는 거는 예시를 들고 이미지가 떠오르게끔 에,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여러분들이 그 이미지를 연상을 하고 들었을 때가 가장 사람들한테 이해가 빠르게 돌아와요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할 때도 연상화법을 잘 쓰는 분들 영어로 하면 이미지화법을 잘 쓰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그 스토리텔링 그럼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설득력 있게. 그러니까 그 예화를 든게강 강의 길이가 강의 폭이 4미터예요. 4미터인데 그게 깊이가 뭐 얼마가 될지도 모르고 또 물살도 있는데 받아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는 그 그냥 건너가겠습니까? 거기에. 이게 1t, 2t, 3t, 4t, 5t 해가지고, 징검다리 들어갔다, 이렇게 다리 들어갔다, 이렇게 나중에, 50cm 간격으로 이렇게 나중걸 제가 그게 합산하니까는 8t가 되니까는 4m라고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연상한다는 거는, 좀 전에 얘기했듯이, 허브 스텝 점프에서 날라왔을 때, 결국에는 뭐 6t, 7t에서 저같이 키큰 사람도, 물리적으로만 보더라도, 거기서 퐁당거리겠죠. 그리고 허브적거리다가 이제 8t로 넘어가고 하겠는데, 아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성 사업자들이 무지 많은데, 아, 치마 입고 치마 입고또 화장 이렇게 하고, 그 핸드백도 들고, 모두 여자분들은 그거 뭐 많이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뭐, 그 핸드백 안에 뭐, 배려백 개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빼두꾸도 신고, 그리고 어떻게 여기를, 저 1m도 뛰기도 힘든데, 4m를 갖다가 넘는 거 하겠습니까? 다 퐁당이지. 그래서, 그거를, 예, 연상, 강, 폭이 한 4m 된다, 이렇게 봤을 때, 그거를 사람이니까는 머리를 써서 저걸 어떻게, 어떻게든지 건너가야 되겠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 보고 연상을 한번 해보시자는 얘기죠. 그랬을 때, 고거를 갔다가 4미터를 갔다가 한 방에 떠나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거나 퐁당, 거의 다 퐁당해서 죽어요. 지금 형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렇게끔 가게끔 하는 게 어, 수월한 거 있잖아요. 제일 안 되면 뭐냐면 돈 주고 가는 거 있죠. 배 타고 그냥, 고, 야, 사공. 돈좀 많이 줄 테니까 그거 좀 배, 조각배라도 하나 떼어서 그냥 갑시다 아 이거 원래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슬쩍 받아가지고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전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국장을 10년씩이나 해요 그런 식으로 한, 하는 분들이 그 여기저기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기초가 없이 모든 걸 해놨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 4미터의 강을 갔다가 내가 어떻게 하면 넘어가지 그것도 치마 입고 또뭐 핸드폰 뭐 이렇게 핸드백 들고 곱게 화장하고 뭐 등등등 빼줄 것도 신고 그거 어떻게 넘어가냐는 얘기에요 그걸 한번 연상을 해보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12년 동안 이렇게 네트워크로 바꿔서 12년의 세월을 갖고 왔는데 12년 그러니까 11년 지금 네트워크로 바뀐 걸로 보면 11년 4개월 아 11년 지금 7월 6월 달이니까 6개월 된 겁니다 그러니까 11년 에, 반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800만이라는 숫자가 그만뒀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거기에 대다수가 직급도 죠이 4미터의 강을 못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에, 지금 초기에 이거를 갖다한 지금 대다수 인페리아 되신 분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그분들은 선수들이에요. 여러분들 다아시다시피 그러니까 네트워크 선수들이란 얘기예요. 다단계 선수들이죠. 그러니까 그분들. 자기들만의 리그를 즐겼다는 얘기에요 우린 또 바이너리니까 한 줄을 쫙 깔아줘요 쫙 까니까 그쪽에서 하나만 하면 된다는 그소유에서 꽃돼지라고 얘기하죠 꽃돼지 부터 더한 황금돼지도 있어요 요쪽에서 물주만 해요 초창기에 했던 사람 이쪽은 쫙 그냥 뭐수두셀수 없이 수억 비비가 그냥 내려가니까 요거 하나도 못하니까 요게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 물주만 하다가 물주만 하다가 야나 그것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이 깝깝하니까 이 사람 달아줘가지고 달아주고 해서 가만히 그 꽃돼지도 아니야. 황금돼지라고 그래요. 그냥 조용히 잘 나타나지도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되신 분들 양심선언하세요. 그러면 초창기 하신 분들 중에 무지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초창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창기니까 초창기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할까요? 자전 세상에 우리 한국의 태권도라는 거를 아무도 몰라 그게 뭐 하는 거야? 뭐 태권도라는 게 뭐지? 그리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다면 그때 태권도 좀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게 그거구덩? 그러고 하면 그 사람들이 시제적으로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일단도 초단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때 그 사람이 그, 뭐가 최고봉처럼 그게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뭐 원조같이 그래? 그렇게 해서 간 겁니다 제대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다 사람도 혹세무민 시켜서 그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넘, 넘어도 한참 넘었어요. 4미터 정도 넘어간 거가 아니고 이미 한참 저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얘기의 대상도 안 되고 서로 간에 얘기해봐야 입만 아파요. 뭐 골만 아프고. 그러니까 그거 아니고 자 우리는 지금도 뭐 10년 국장 하면서도 아직도 헤매시는 분이 있거나 또그 밑에 10년 이상 이하 되시는 모든 분들 중에 나는 왜 맨날 해도 그거지? 그거는 그동안 대가를 덜 지불하셨던 것도 있고 설정 자체가 직급도전의 설정은 그 유단자들, 자기네들끼리만의 리그였다는 얘기예요. 네트워크 유경험자들끼리 보이거든요. 우리 같이 많이 해본 사람들은 그들만의 리그를 즐겼어요. 직급도전이 그들만의 문화예요. 그들만의 문화는 뭐냐면 은그 간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간택과 왕따라고 하는 그런 아주 딱 시스템은요 진짜 그 대단한 시스템이에요 뭐냐면은 이거 지금 비꼬는 얘기입니다 비꼬는 얘기인데 대단한 시스템인 건 맞아요 왜냐면은 시스템은 아주 간결할수록 누가 얘기해도 이거냐 저거냐 그래서 딱아 그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누구도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어? 또 그걸 얘기했더니 또 누군가 할 수만 누군가 또 그렇게 해서 꼬임에 넘어오고 그런 것만 될수 있는 아주 간단한 논리 초등학교 애들도 알수 있는 그것만딱 했는데 그게 굴러가. 그럼 그건 아주 우수한 시스템입니다. 근데 이건 사기죠. 예? 직급 도전을 빙자해서 그렇게 간 것들은 사람들을 꼬셔가지고 이렇게 그냥 이용을 하려고 난 처음부터 이용의 목적으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 사람들은 우리 다르나 버렸어요. 근데 중간에 껴있는 분들은, 중간에 껴있는 분들은 닥쳤던 개, 뭐, 뭐, 뭐, 닥쳤던 개라고죠. 그러니까 그렇게 돼버린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야, 이거. 중간에서. 어,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근데 또 회사에서 세세마를 만들어 놨네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저기 판매사 가야 됩니다 그리고 뭐갈때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러고 얘기해 봐야 여기 사람들이 미쳤어요 중간에 20만원씩 주는 세세마가 있는데 뭐한다고 뭐 그런데요 그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하니까는 지금 아주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 그그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냥 아주 간단한 그거였잖아요. 아주 훌륭한 시스템이지. 자기들이 보기에는. 사기, 이용, 뭐 이런 거니까는 그런 거지. 자, 너갈때 우리가 한, 한쪽장 책임져 주고 이쪽만 해. 또 이쪽 큰없래데도 아, 제가요. 돈도 없고요. 뭐 카드도 없고요. 그러면 그래야 거기 100만 피비 내가 이렇게 해줄 테니까 150만만 해. 200만 피 b 만 하고 가는 거야. 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왕, 오케이 하면은 간택. 아니다 그러면은 왕따 간택한 사람이 두 번째 또또 또 가자고 그랬더니 또 안가 그러면 왕따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초등학생들도 초등학생 애들 하는 것 같아 너무나도 간단하잖아요 시스템은 간단할수록 좋은 겁니다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자기애들은 그것도 시스템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시스템이냐고요 그게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듣는 거고 너 예스냐 노냐 우 예스면 간택 놓으면 왕따 철저히 왕따 왜냐면 철저히 그 왕따 된 애들이 자꾸만 왕따 된 애들 중에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왕따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니 아우 집단으로 사기를 치고 앉아있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니까 비비불 그걸로 막아 놓은 겁니다 <웃음> 그죠? 아주,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오, 우리가 얘기하는 원칙과 오개념과 오원칙이 비비불 하나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지금 네트워크 도 구조조정이 있습니다. 여러 아주 꿈은 꿈은 대단해서 스피치 되게 좋은데 실제적으로 p v 도 없고 모두 없고 후원 누구를 초대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입으로만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 아웃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직급도전 왕따 그 거기에서도 그 왕따라는 표현을 거기는 아주 대놓고 쓰지만은 아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시스템으로 하는데도 어느 사회나 그거는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근데 왕따를 시킨다고 그래도 간택을 하든 왕따를 시킨다. 거기에도 기준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멀쩡하게 제대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누가 누구로 왕따를 시키고 하냐는 얘기예요. 근데 오개념 5원칙이 있다. 개념 5개념대로 개념, 하느냐 오원칙을 갖다가 그게 1 0명이니까십계명대로 하는 사람들은 왕따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근데 올 때마다 올 때마다 잘난 척한다고 뭐딴아메이고뭐유스키네 물건은 그게 뭐 사실 그 제품에 한해서는 그게 훨씬 더 좋긴 좋은데 말이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 그런데 우리 건 가격이 싸고 싸뭐 이러니까는 그,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스피치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 왕년에 내가 그래도 말이야 뭐잘나간는데그 얘기하느라고 쓸 슬쩍 얘기하느라고 자기 이렇게 올리는 얘기 그, 남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직에 그게 되겠습니까? 자, 부정적인 스피치 했죠. 절대 공정의 원칙이 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와갖고 또 얘기했는데 뭐 저쪽에서는요, 뭐뭐한다 그러니까 뭐 150만 p 비를 쏴주고 이쪽은 그냥 통으로 지금 막 맡아가고 그런데 우리는 50만 p 비도안 줘. 이따 소리 하면은 그, 그, 그런 얘기를 갖다가 크로스, 완전 전형적인 크로스라인 금지를 한 거거든요. 왜저쪽 얘기를 여기 와서 하냐고. 그죠? 그쪽에서 죽을, 뭐, 끓여먹든 그래 뭐라든 관계없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서 주책하는 사람들이 무지 많아요. 원칙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준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분들. 그죠? 그러니까 절, 절, 그 삼덕이의 그 오원칙과 오 개념, 자영사과처럼 안 해. 꼭 남일하듯이 그 스폰서가 시켜서 하는 듯하게. 해.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사업 못 합니다. 죽었다 깨나도 못 해요. 그 사람들 심리에서는 이렇게. 아 이렇게 그냥 그 줄은 한 줄을 그냥 이렇게 내려가서 나는 그래도 똥줄이 아니고 좋은 줄에 섰으니까 나 이쪽만 하면 되겠죠 스폰서 잘만 보이면 그쪽도 뭐 중국 터지면 그쪽에 붙여준다고 그랬어 뭐 등등등 지가 하는 건 하나도 없이 맨날 생각서부터 초기 세팅이 나는 능력이 없고 누구한테 거절 당하기도 쉽고 뭐 그런 것도 할지도 모르고 이런 것도 안해봤으니까 그냥 스폰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 가지고 잘 보이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이쁘지도 않고 뭐 그냥 별로 그렇지도 않은데 스폰서 한테 또 미인 계 쓰시는 분도 있더라고 나 베레벨 분들도 다 봤어요 실제적으로 처음부터 기초 체력이 조금서부터 50cm 1m 거기서부터 가는게 1t 2t 1t 2t 하다보면 근육도 생기고 나름대로 이게 아 해보니까 요령도 생기고 그런게 어려운게 아니까 50 50cm 뛰는게 50cm, 뭐 1m 정도 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냥 원래 보폭보다 조금만 더 뛰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차근차근차근 이렇게 하다 보면 은 그러면 은 되는 것을 그러면 은 1T, 2T, 3T 전번에 그거에 그냥 무한반복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내가 해왔던 철수와 영희도 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그거지. 그게 순리지. 누가 보더라도. 그 정도는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것도 못해서 나가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웃시키고, 아, 따라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동으로 아웃돼요, 그런 분들은. 그러니까 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두 분이 그렇게 따라하네. 그럼 그, 그렇게 서한 일곱 명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서부터 오시는 분들은 원래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런 복제가 일어섰을때 아주 기초가, 건강이 단단한 기초가 돼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집단으로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집단으로 성공하고 퐁당 같은 거 없어요 뭐 이렇게 갔다가 또뭐 했는데 판매사가 됐다가 또뭐 1년을 그냥 또못 가고 6개월 뭐 가고자 하시고 그냥 자연적으로 그렇게 밀려서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여태껏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회장님이 초창기서부터 그렇게 얘기했던 거 있었습니까 이쪽에 50명의 사람 이쪽에 50명의 사용자를 만나면 은그 판매사는 그냥 밀려서 가게 돼 있다 이제 어느 정도만 가서 이 50명 사업자 50명의 사용자 사용자 근데 실제 네트워크에서는요 그 사용자 중에서 사업자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사업자를 갖다가 두명두명씩을 2명, 만들어가는 그 조직사업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오토 판매사까지는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아주 힘들어져요 여기가 되면 여기가 터지고 여기가 되면 여기 계속 그만두고 뭐 여기서 또 문제가 안 되고 또 이쪽이 실적이 펑크가 나고뭐 등등등 그러니까 처음 이제서부터는 조직 조직에 가려고 그러면 조직을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조직의 일원이 돼야 돼요 어, 없어 다들 위에 보니까 다 지금부터 전 천지야 하나투모고그 뭐 사람 기준도 없어 원칙도 몰라 그러니까 5원칙, 5개념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십계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시는 분들 전 불교 쪽에 있는 분들은 오계라고 있거든요 불살생계, 불사음계 뭐 등등등 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지키지 않고 불사음계 또 거기도 가늠하지 마라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에 근데 마음 적으로 맨날 그, 그 생각을 하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또 여기서도 뭐 이렇게 뭐 섬씽 있고 이런 분들이 여기 와서 제대로 일을 할것 같아요? 그러면 아웃을 시켜야 될거 아닙니까? 그분들은 다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기준점이 원칙과 개념입니다. 규칙이라고 그러면 그런 사람은 제재를 했죠. 우리 회사에서 뭐 자격, 정지, 자격, 해지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근데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지켜야 돼요. 그리고 누가 누구를, 우리 수평상에 대한 누가 누구를 아웃시키고 왕따를 시키고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그 사람이 와서 스피치하는 건 전체에 도움이 되긴커녕 마이너스야. 그러면 우리는 폐쇄사회이기 때문에 딱 그게 알게 모르게 금방 알려집니다 그 사람한테 아 조직에서 나를 원치 않는구나 그 그거를 느끼게 돼 있어요 아 집단으로 그렇게 왕따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원칙과 기준, 원칙과 개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서 요 실제적으로 하는 건 원티투티 원티투티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복제가 돼. 그게 아주 양대 산맥이 돼서 두 개가 밸런스 있게 원칙과 개념을 지키고 미팅할 때 그거를 탑재한 상태에서 스피치를 정갈하게 착착착착 이렇게 해야 되는 거 하고, 요 PB 실정 면에서는 1t, 2t, 1t, 2t, 그렇게 하려니까 나 혼자 하는 것보단 또 나랑, 나랑 같이 하는 철수 영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그것도 아주 제대로 철수 영희를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가는 게 조직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이거의 무한반복입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오자마자 아무것도 태권도, 태권도, 내가 무슨 여자가 무슨 태권도를 해요. 이런 사람한테 태권도를 강제로, 어, 너 1단 달아줄게. 2단 달아줄게. 3단 달아줄게. 이렇게 해서 보낸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가짜 1단만 달고 있어. 근데 뭐, 송판 하나 깨기는 커녕 품새도 전혀 없고, 태권도가 뭔지 몰라. 하는 것만 봤어. 그러니까 그, 그래서 아주 너무나도 문제가 확, 확연히 나타나는 게 지금 12년 동안에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간단하다. 원인이 분명하다 그러면 이거를 깨치고 나가는 것도 또 시간문제입니다 언젠가 이제 이제 세세마가 자리 잡아 가면서부터 인제는 직급 도전 그 지긋지긋한 직급 도전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봉박스 소포장 해모임 소포장으로 하고 그, 그거 그다 피해 가지고 그거 해 가지고 좀더 가격이 또, 또 어마어마하게 떨어져 있어요 아주 그 인간들은 지긋지긋하게 남아 있을 겁니다 아주 대단해, 아주 독보소처럼 존재하거든 요왜 쉽게 돈 버는 거 쉽게 돈 버는 거에 맛을 드린 사람들은 그게 없어질 때까지 거기에 독보소처럼 있게 말했네요 연연하지 마시고 또또강 회사에서 또광고를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믿으시고 여러분들은 그거 관계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돈그 사람들도 돈안 돼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은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요거 원티 투티 이렇게 해서 기본에 하면은 그러면 여태까지 왔던 애가 터지게 안 되는 돈이 안 되는 애터미는 직급 도전 개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안된 거지 실적으로 이게 안 되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그러면 성공한 사람은 뭐라고 뭐, 뭐라고 그럽니까 그리고 저, 저 같은 사람이 나와서 왜 이렇게 얘기할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됩니다 그것도 줄줄이 사탕되게 됐어요 어떻게 지금부터 팩트 더 베이직 기초로 들어가서 와,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실제적으로 PB 작업 PB 작업은 나온 차는 나온 차1티 달성 3티 달성하는 것보다는 첫 수영이랑 같이 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전달 사업이니까 우리는 또 당연히 그게 우리의 미션이야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야 거, 그 그거 그 과정에서 거절 좀 받는다 고그안 하는 분들은 이 사업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밑에서는 그렇게 돌아가고 기초적으로 그 스타트업 밀드업 돼 가지고 이 그거를 무한 반복을 하다 보면 거기서 나보다 더 훌륭한 리더들이 나오고 거기서 또해외로 그게 아주 FM 대로 그냥 그렇게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요 요거 매번 반복되는 고그 얘기들을 갖다가 항상 이거를 이거에 아주 가장 큰 그거는 그 직급 도전이었다 그거를 갖다가 하시고 지금 직급 도전에서 여러분 이건 자기가 자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서 그래 나도 그 똥줄 아닌 뭐뭐 뭐, 뭐 저기 그 줄에 있으니까 그러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되면 되지 않겠어 마냥 기다리다 보면 뭔가 하는 나오지 않겠어 그꿈 깨세요 여기 이쪽 조소 시적 줄에도 그래도 몇명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누구로 왔는그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온팽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지금도 아직 하고 있는 분들은 이 사업 저, 접으셔야 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거는. 될 리가 없으니까 있는 건 희망고문 뿐이에요. 본인은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노력 없이 한 줄도 그랬는데, 이, 이, 이, 이 줄도 제대로 그, 그런 생각이나 하고, 만약에 그런 똥 생각이죠, 똥 생각. 똥 생각이 있는, 금줄에 있을 줄 모르지만 똥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은 지금 한번 사업을 정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래 그러면 어떡하란 말이야. 그리고 저도 그 케이스를 하도 많이 들어서 생각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 제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저처럼 이렇게 많은 걸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은 이것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원인은 직급 도전. 근데 직급 도전이 한두 번 이렇게 있던 거라면 모르겠는데 그게 이미 12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아주 문화화 돼서 문화로 딱 정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의 장벽을 갖다 깨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어, 그 문화, 어떻게 하다가 그런 문화가 됐는지, 그 문화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 시간서부터는 아주 샅샅이, 낱낱이 하고 여러분들이 그 원인을, 기본적인 원인을 갖다가 없애는 그쪽으로 여러분들이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또 그래야지만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시리즈로 제가 또 강의를 할 겁니다. 예,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